이거를 바르고 위에 이걸 덧 칠해요 이게 좀 빨갛거든요 아, 약간 덧 칠하는 네. 느낌으로? 야, 진짜 빨 야, 이거 진짜 빨간데? 어때요? 살짝 좀 키스하고 싶게 생겼어요 지금 <웃음> 야너 진짜 하려고 했어 아, 아, 뭔 소리야! <웃음> 여러분 오랜만에 왓츠인 마이 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 했었죠? 그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미더씨 가방이 바뀌었어요 사이즈가 진짜 완전 10분의 1로 줄었을걸? 네, 저 완전 맥시멀리스트거든요 다 챙겨 다니는 편? 네 그래서 가방이 무조건 작으면 안 돼요. 미니백 해도 항상 뭔가 쇼핑백, 에코백이든 들고 다니고 자, 한번 일단은 1차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 가방이 틀린 든게 없어요. 얘는 뭐예요? 기름 좀, 기름 아, 한번 닦아보실래요? 네. 그러면 젖어요. 조금 나온다, 조금. 근데 이거 많이 하면 피부에 안 좋대요. 그래요? 왜 시켰어요? <웃음> 핸드폰이 있네요? 제가 지갑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피치네요 부끄러운 어피치를 열면 아! 여기 안에 정우이 사진 넣고 다니세 제가 최근에 그 민증 사진을 찍었거든요. 부적이에요. 부적 쿠션이 있어요. 나스 쿠션을 쓰시네요. 남산 컬러입니다. 쿠션 다 들고 다니죠. 하지만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쿠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기본 맞아요. 기본적인 저도 한때 네. 들고 다녔어요. 빛이 있어요. 원래 어, 안 예쁘다.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앞머리 잘라서 빛을 들고 다녀야 돼요. 제가 조금 비을게요 아, 가져요 빗 그다음에 어? 이거 여권이에요.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수지 인정 그동안 저희가 뭐 합성수지, 뭐 저수지 뭐 이런 걸로 눌렀잖아요. 이거는 진짜 수지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보여드려도 돼? 어, 네. 아, 느낌 있다니까? 이 여권을 왜 들고 다니시는 거죠? 언제든 떠나기 위해? 아니요, 저희 민증이 없어가지고. 아. 가글인! 여기에 구강청결에 대한 아이템이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아. 근데 구강청결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구강청결을 할수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 화장실에 가야 가글을 할수 있는 거고 막 이동 중에서는 캔디를 먹어야 되는 거고 촬영 직전에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이제 약간 그렇게 아. 항상 이어폰이 아. 있어요 이제 에어폰안 들고 다니고 이어폰을 들고 다니는데요 자꾸 꼬여요 아니 왜왜왜 왜,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풀어도 어떻게 들어요 그냥 그대로 듣습니다 전 한쪽만 <웃음> 양쪽으로 하면 무이 쫄리거든요 <웃음> <웃음> 알코올 솜? 아니 요즘 이런 거 필수 아닌가요? 이거뭐 어떤 거 닦으려고? 핸드폰? 내 네, 한... 핸드폰도 있고 막, 이어폰이나 맨날 쓰는 건 아닌데 그냥 항상 혹시 몰라서 가져가세요 다다 다 가져가요 방금 우리 방금 집에 300개 있어요 300개 이 1년 써요 이 정도 가져가서 립스틱 이거는 수많은 남성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기 위해서 들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사인해달라고 하면 바로 립스틱 꺼내서 해드립니다 와씨 <웃음> 오홉! 립스틱 이거를 바르고 위에 이걸 덧칠해요 이게 좀 빨갛거든요 아, 약간 덧칠하는 네. 느낌으로 진짜 빨 빨가... 이거 진짜 빨간데? 어, <웃음> 살짝 돼요? 좀 키스하고 싶게 생겼어요, 지금. <웃음> 야너 진짜 하려고 했어. 아뭔 아, 뭐... 소리야! 스프레이 한 뿌려도 되나요? 네. 음. 한네번 뿌려줘야 돼요. 그것 좀센 거라서 효과가 좋아요. 그게 제일 음. 좋아요. 저도 뿌릴래요. 너무 많이 뿌렸네? 아, 아, 그, 아, 근데 이래야 좀 오래 가더라고요. <웃음> 머리끈입니다, 여러분. 나 묶어도 돼? 머리 안 감았지 않아요? 감았어요, 아침에. 너무 귀여워. 죽여버려. <웃음> 라이터. 화장 고치는 거. 눈썹. 네, 그리고 이거 라이터가 예쁜 라이터여가지고 이게 4천 원이에요. 라이터가. 당했네요. <웃음> 약간 <웃음> 이거 인생 값인 거 <웃음> 같아. 인생 값. 아, 이거 이거. 틴트. 왜 금해요? 이거예요. 별로 어? 안 까맣죠. 뭐야? 그 다음에 없어요, 뭐! 네, 아, 원래는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다니고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차량지가제 집에서 얼마 안 걸려가지고 안 들고 왔어요. 맞네, 맞네.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니. 데일밴드까지!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유용한 거 알죠? 데일밴드 갖고 있는 없잖아요? 막. 혼자 하면 좋은 친구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티슈! 저, 어, 물티슈 갖고 다니네요? 네. 제가 아까 립스틱을 바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워야 돼요. 제가입으로 닦아 드릴게요. 혓바닥으로 닦아주면 안 돼요? 자키 <웃음> 지갑, 번! 끝! 많이 늘었어요. 왜? 그땐 갤럭시여서 지갑이 필요 없었거든요. 아, 맞아요.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이클립스. 피치향저 이거 진짜 좋아요. 먹으면서 할까요? 어, 좋아요. 음. 음. 먹는 순간 강력한 상쾌함. 연락주세요. 왜 그래요? 아, 좋아서 해. 광고 같이 받으면 좋잖아요. 아, 같이? 이클립스. <웃음> 그 다음엔 이거 뭐야? 3척 3초... 태산 케이블까 혹시 우리랑 우리랑 간거 아닌가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이 추억을 고이 보관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그냥 네. 버릴 데가 없어서 했기다넣어거 아니시죠? 아본소리 아, 그럼 다시 그대로 넣어놓을게요. 네? 넣어요. 네. 네. 지갑에는 뭐가 들었냐? 돈이 들었죠5천만 주라. 자, 돈 여기는 펌프 카드가 있어요. 귀엽죠? 그 카드 지가야 이거 너무 귀엽다 사진. 야 이거 완전 잼민인데, K잼민? 지금은 약간 조금 웹드라마에 나오는 훈훈한 남자라면 저건 진짜 K잼민. <웃음> 오랄비 치실이라고 합니다. 치실 안 쓰세요? 어전 치실은 따로 안 써요. 전그 고기 먹으면 그어금니끼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맨날 쓰시고 다녀요. 책이 있네요? 네 책이에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노르웨이 숲이라고 음. 그 책을 들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차마못 갖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의 행복 그냥 그래, 휴지 언제 어디서 똥을 살지 몰라가지고 제가 허? 괜찮죠? 왜 휴지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똥안 싸요? 네저 그 이슬만 먹고 살아가지고 잠이슬 <웃음>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러쉬인데요 어, 툭세 아, 근데, 근데 이게 살짝만 하고 이제 아. 남은 잔향이 좋아가지고 아. 그건 콘돔입니다 <웃음> <웃음> 괜찮다 나랑 다른 그런 데뷔 좋아요 어, 립밤입니다 립밤 음, 바닐라 크림 냄새나요 반대편에도 있지 이롱 아 어, 이거는 컬러, 어, 컬러 립밤 괜찮아요 남자분들 예. 센스 있죠? 아 맞아 컬러 립밤 중요해요 아프고 안 아프고 진짜 그게 결정하는 거예 맞아. 맞아 유진이의 어떤 색다른 뭐 취미나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길 바라는데 뭐 별로 없었어요 지하철을 오래 타서 그런지 지하철에서 시간 때울 맞아요.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남성분들이 딱그 필요한 딱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상이 되긴 했는데 확실히 많았어요 어디서든 대비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가방에 뭘 들고 다니시던지 여러분의 발걸음만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플 영... 영상을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